오늘 아이님 원리브영이 오셨는데 제가 결제드렸답니다. 아, 그래요. 아이, 어차피 울었어요. <웃음> 나 때문에. 내가 사과됐어. 음, 아니야 미안해 이러면서. 오늘 어, 버린 공연 있잖아요. 이제 마지막 쇼고 손님이 좀 맞았길래 몇달이는 장난친다고. 이탬버린 이렇게 공연 어디 하다 보면은 요 뒤에 탬버린을 냅두잖아. 근데 내가 이제 파사드 트는데 페란 말이야 거기가. 응. 그래서 아이가 뒤에 탬버린 냅두길래 <웃음> 내가 탬버린을 발로 요렇게 해 갖고 이렇게 아고 뺐어. 탬버린을 훔쳐 와서 거기다가 우리 가게에서 지는 하일이 있잖아 은색 하이힐 은색 하이힐을고 그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탬버린 공작 공작 공작 공작 끝나 음악이 싹 박혀. <웃음> 근데 아이가 딱 들었는데 탐버이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더니 프로처럼 하이를 이렇게 딱 들고 당당당당당하더라고 어, 그리고 령원이랑 나랑 디카랑 우리 전부 다 밖에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 슝꾸하고띵 들어갔는데 어머 랑이는 또 혼난 거예요 랑이는 또 자기 공연 망치는 걸안 좋아하거든 아 어, 너네 준비를 안 하고 뭐였냐면 탐버리는 막 아, 뭐라는 거야 내가 힘 너무 미안해서 어머 이게 언니가 장난친 거야 미안해 내가 그랬어 아 울고 있어 어 아니 울지마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그런 장난 안 칠게 언니 언니 없어 그래서 장난친 건데 뭐이렇게될줄 몰랐다 미안하다 언니야 미안해 아이 미안해요 음, 그렇게 하고 울었어 내가 잘못했지 당당당당당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어떤 이유로 잘렸습니다 뭐 갔습니다 이러는 이유, 이유는 진짜 딱 일부만 얘기해요 일부만 그리고 사실 내가 느끼는 그 그런 감정이랑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얘기 안하고 뭐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막내 라인들 요즘 잠잠한데 얘네들 요즘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아쿠아 할때 비비랑 초아랑 유자랑 했잖아요. 근데 그 이제 아쿠아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엉망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도 좀 맞춘 거예요, 웃기를. 주주씨가 몸매 봐봐, 와. 어머나. 음. 아니, 내가 오랜만에, 정말 오랜만에 준비된 아가씨를 부른 게 은서랑 하은이가 최근에 처음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데뷔하는 막내 친구들을 뽑아서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은데, 저렇게 그 준비된 아가씨가 오니까, 오, 신발, 이런 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, 기존에 다, 그런 것도 다 있고, 그 다음에, 기본적으로, 젠더바 생활을 오래 해서, 안무 숙지가 잘 돼요. 둘 다. 두 친구는, 이제 공연 두개 빼곤 다 배웠어요. 저는이 5월 전에, 여름을 날 멤버가 딱 갖춰졌으면 좋겠거든요. 5월 달 전에는 쇼 연습도 다 끝내놓고, 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5월 전에 멤버가 세팅이 돼야 여름을 날때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따라오잖아요 못 따라오면 그안야죠 윤서랑 주주는 일본의 가라시아에 있었어요 가라시아 가라시아라고 여기보다 쇼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확실히 경력진분이 오시면 주변 분들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시고 긍정적인 영향이 어 그치 그 하트는 지금은 제가 뭐를 양성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저 친구들한테 일단 기회는 주잖아 기회는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이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다 받아요. 수습인데, 저 친구들은 하루에 얼마 받냐면, 다 포함하면 하루 25만원씩 받아가요. 커피, 배수, 은비, 이 친구들이. 원래, 이번 달 30일 날, 최종 체크가 있어요. 네, 최종 체크에 아마 탈락하면 셋다갈 수도 있고, 둘만 갈 수도 있고, 하나 갈 수도 있고.